<드스> <드스> 너는 나라 <날 좋아? 드스> <But then, 드스> <드스> 많이 달라. 이미 스쳐갔던 그녀들과는 달라. 너만의 뭐가 있어? <드스> 아, 지금은 나... <드스> <드스> 너만의 뭐가? <드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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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 h o l and girl, only you 이렇게 아찔할 줄 이렇게 정도 돼파리줄 You a girl, only you 이렇게 아찔할 줄 이렇게 정도 돼파리줄 여기있 joystick, 여기있 joystick. 처음에 날수 없었어.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 수 없어. 처음에 날수 없었어.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 컨트롤 할 수... 트수 없어 컨트수 없어 네 처음엔 할수 없었어 이미 빠진 뒤에는 날컨트를수 없어 한번 느껴봐 줄래 나를 선택해 줄래 날컨트를 주겠니 그런 이유는 이제 저희가 보컬 팀곡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근데 무슨 곡이 있을까 해서 포옹도 생각했고 뭐 이런저런 곡이 나왔지만 초콜릿하면 재밌겠다 음. <웃음> 왜냐면 그게 워낙 데뷔 초 때의 노래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들끼리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무대할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유일했어 감히 내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 no. <웃음> 너 <웃음> 너는 내게 유일했어 감히 내가 사랑이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 너는 내게 유일했어 감히 내가 사랑이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 너무 잘하잖 어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달을 보고 너를 기도하게 해, 널 보게 해달라고. 하나씩 는 거. 널 보게, 오케이. Okay. 널 보게 해달라고. 연음으로. 널 보게 해달, 널 보게, 오케이. Okay. 달을 보고 너를 기도하게 해, 널 보게 해달라고. 십삼만 수. 너를 위해 리얼리티 야바이. 너 o 위해 e 리 a y y o 너 l 위해 d you're by. No, the way 의 o u lead, you're b 의 Yep, cousins. Now I a e a a 여기다요로자 네, 예. 네. 월부터월 매번 돌아도 널 찾고 있어 는 말고 진정으로 마주치면 우리의 월로 만나 미워져 사계절로 우리가 둘순 없지 only 내가 그린 성 따라 보미와 너의 눈물이 눈이 되어 서로 감동의 물결 만들었네요 예. Yeah. 돌아도 널 찾고 있어 형 우리의 13월부터 봄이 와까지만 한, 한 번만 해보면돼데요 우리의 13월로 만나 미워져 사계절로 우리가 둘순 없지 only 내가 그린 선그 따라 봄이 와 너의 눈물이 눈이 돼 아유 감사합니다 넌내꿈마 살고 아름다우면 날 흔들고 갖고 나 기다리고 기다리게 가이드 가이드 호시씨 가이드로 들어볼게요 아름다우아름다우내아름다우날 기다리고 날 기다리고 기다리게 흔들고 갖고 날 기다리고 기다리게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뽀뽀팀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직접 확인하시고요 뽀뽀팀 멤버들 이 생각보다 노래 부를 때 멋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잘녹음 했고요 이번에는 뭐 노래도 노래지만 힙합팀이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애플 주스 워칭 싱 스트릿 이게 무슨 뜻일까? 본 언에게 물어봐야겠어. 그 애플 주스 워칭 싱 스트리시티 뭐 무슨 뜻이야? 어. 하나씩을 마시면서 어. 그럼 나는 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놓고 워칭 뒤에다가 배구 경기라고 해도 되지? 내가 뭘봐야 웃긴 거지? 아니야, 웃길 필요 없어서. 아니, 웃겨야 돼. 웃기면 좋아. 아이스 아이스 커피 워칭 워칭 볼리버 <웃음> 앉아있어 내 옆엔 구름이 또 있어 3012 킬로미터 나죠 죽어라 앉아있어 몸은 뻐근해 미친 아이스 아메리카노 워칭 t 리 h 시간이 너무 안가 한껏 떠오르는 김에 식계잠어디라난 배고파 yeah check 두명가약 3만 원 해운대 광운리 <웃음> <관리. Yeah, yeah. 웃음> 봐? 너네 이거 느껴봐 이 기분 여기 들어와서. 와, y h Okay, 와, 근데 건 n o e 기대감만 꽉. 근데 건 n o r 기대감만 꽉. 채워 넣고 채워 넣고 머리 속 퍼즐을 맞추러. 빨리 맞춰. <웃음> <웃음> 야야 맞추라 너무 귀여워 맞추라 맞추라 이거 아, 진짜 괜찮아? <웃음> 어, 어, 너무 좋아 형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좋아. 형, 이번 건 슈아가 찌렸다 어, 이번 어, 건 형이다. 형이다 이거 형이다 요! 유 ZERO! 허럽 허럽 여기 너무 추워 전하긴 너무 친구들은 더워 <웃음> 오 좋아 <웃음> 환상의 나라 에버랜 좀더 일찍 나와 오케이 환상의 나라 에버랜 <웃음> 투명카약 삼만 더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얘들아 싸우지 마. 약간 이렇게다가 했두 개도 안 들려버릴 수도 있겠다. 얘들아 셀카 찍자. 에지, 에지 싸... 셀카 찍자. 오케이. 드디어 구사했습니다. Yeah I'm checking Youngin City. Yeah checking Youngin City. 위에 해다가 아왜캐렇게 낮아 이렇게 하는 게 날려나? 꽂혀있던 머리 위에 <놀린> 숨 없는 집에 불질 아 너무 나자 보통 힐 이렇게 나왜 그래. 어. 아, 이렇게 보통 <놀린> 어. 힐링 불질 있는 나왜 이렇게 보통 힐링이라고 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나도 그렇게 그 시간이 내게로 찾아오는 느낌 It's good feeling 오 영감을 어디서 는지잡아 가면 서 물어봐라 나나 <웃음> 야 저게 <저기> 뭐야 생각보다 <웃음> 너무 너무 빨리 해버려서 너 혼자 남았어으면좋좀 박자 정리를 해볼게 오우 영감을 어디서 봤는지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I wanna go right now <웃음> 오, 오, 오, To the next level <웃음> To the next level <웃음> To the next, <웃음> to the next. <웃음> 아니 아니 야 아니 내가 웃긴게 나도 녹음하면서 I'm on the next <웃음> Uh <laughs> <Next level. laughs> oh, oh, next level, we're o n n o c t c h a gas and a battle!